내가 유리 주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, 일이 너무 커진 것 같다. <목소리> 드디어 오늘 캣타워 설치합니다 택배가 늦어져서 이제, 이제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망고야 망고 궁금해? 여기 뭔가 하고? 어우 와서 냄새도 맡아보고. 망고, <웃음> <난고>! 체리. 순이는. 어, 체리, 아 순이 안 오고 들어 여기다가 그 다음에 원형. 원형. 왜 음. 던져? 됐지. 다니는데 저장 시장 없고. 근데 그게 분속 분석되지 분석 않게 해야돼 어디가? 이게 아 요거 나중에 여기 저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 되니까 그건 상관이 음. 없어 요게 날까 요걸 바꿀까 요거랑 요거랑 자리를 여기가 나은 거 같아 요로 애들이 내려갈 때이로도 움직여야 되니까 뭐 상관없지 그건 응. 됐고 얘 좋은거 같아요 너도 어, 힘을 줘지네안 움직여 바악한 이것도 이렇게. 응, 아 그걸 돌리면 안 돼. 잡으세요. 됐어, 내려줘. 아, 땀나게 하나씩. 일단 맞춰봐요, 여기 일자인데. 응, 일자야. 이게 더 안정감이 있지. 오케이. 훨씬 안정감. 어디 이거 풀어질 것 같아? 안 풀어져. 이거 매달리면 풀어지지 매달리면 풀어지지 뭐. 어. 강철은 안 풀어지나. 동신이안 어, 풀어진다. 강철도 풀어져. 아 사람, 이거 고양이는 안 풀어져. 사람이 풀어지면. 근데 고양이도 10kg짜리 이런 애들은 어, 풀어져 여기다 팔 기대면 안 돼요. 그럼. 이거. 절대 기대지 말라야겠다. 그럼. 이거 분명 기대는 사람이 있어요. 어. 분명 있어. 그렇지. 여기다 써놔 기대지 마세요. 흐흐 <웃음> 만고! 만고! 네, 망고 망고 망고도 엄마 찾아 가야지. 체리 오, 체리. 어. <웃음> 잘 잤어? 체리 망고 씨뭐 하세요? 체리 자고 있는데. <웃음> 광고야. 잖아 <웃음> 체리 체리가 서 즐기면서. 있기면서 즐기면서. 즐 체리 체리 착해 왜들, 체리가 면서 즐기면서. 즐기면서. 즐기한서 즐기면서. 즐기면서. 즐기면서. 즐기면서. 망고 망고 g o m a n g 망 o manggo, mango, 미안, 다는데